안녕하세요 달토끼 님들 달꽃집판사의 달디입니다 오늘도 Q&A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음, 오늘은 모짱토끼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 모짱토끼님의 질문을 어, 알려드릴게요 굿즈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올려주세요 어떤 책에 어떤 굿즈를 만들지 정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음, 굿즈 요즘 되게 많이 제작을 하죠 책도 굿즈를 되게 많이 제작을 하는 추세예요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굿즈를 제작할 때 여러가지를 검토하는데요 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검토하는 것은 도서와의 케미입니다 뭐 아무거나 예쁜 굿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굿즈라는 게 그냥 그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어 아까 그 사전적 의미에서도 봤듯이 그 해당 장르나 인물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저희가 제작하는 책과에잘 어울리는 굿즈를 제작하는 것이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어, 첫 번째 저희가 제작했던 굿즈는 진심을 말해버렸다와 만들어진 굿즈. 스티커 입니다. 근데 그 진심을 말해버렸다가 출간된게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제작했던 굿즈는 남아있는게 없고요 두번째로 제작했었던, 어, 똑같은 스티커긴 한데 첫번째 굿즈에 제작했었던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스티커인데요. 어, 이 스티커는 이제 진심을 말해버렸다에서 실린 좋은 문구들과 그 밑에 이제 진심을 말해버렸다에 실렸던 일러스트들을 담은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생긴 스티커를 초반에 만들었었는데요. 지금이랑은 조금 다른 거는 그 당시에는 이 밑에 QR코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QR코드를 연동해서 QR코드를 찍으면은 저희가 원하는 사이트로 이동하게끔 만들었던 스티커예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데 그 QR코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 진심을 말해버렸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시각장애인 단체를 후원하기도 하고 같이 캠페인도 진행하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작가님의 스토리랑 연관이 있는데요. 작가님의 친척분 중에 눈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셨고 작가님이 음, 그 친척분께 이제 책을 읽어드리면서 생각을 했대요. 책이라는 게꼭 어, 눈으로만 읽어야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귀로도 듣고 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고 어, 진심을 말해바를 때 그래서 제작을 할때 그런 의미를 담고자 책마다 이렇게 챕터에 QR코드를 삽입해서 그걸 찍으면은 음, 작가님이 낭독해주시는 그런 어, 영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QR코드를 넣었는데요, 보여드리면 은 이렇게 챕터 첫 페이지에 목차랑 같이 이렇게 QR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을 알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그런 스티커 굿즈를 만들었고요. 그 스티커 굿즈에 이제 들어가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작가님의 생각과 또 그런 어 작가님의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었고 또 그런 의도를 또 알리고 싶어서 그 굿즈에 QR 코드를 넣었어요. 그 QR 코드가 음, QR 코드를 찍으면 그 당시에 어디로 연결이 됐었냐면은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에서 어 운영하고 있는 아이프라미스 u 라는 캠페인을 연 QR코드를 저희가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캠페인에 연동되는 스티커를 되게 많이 이렇게 무료로 나눠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 어, 저희로서 되게 뿌듯했던 어,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의 책과 그런 작가님의 생각 그런 걸 담았던 굿즈였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굿즈라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굿즈를 통해서 저도 어 사랑의 장기기증 공부 그 카드도 만들었었고요 여기 이렇게 카드도 만들었었고 또 새로운 사람도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이렇게 실롱암시각장애인재단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때 인연을 통해서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굿즈였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음, 이렇게 책, 책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잘 드러내는 굿즈를 만드는 게제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검토를 하는 부분은 어,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에요. 금액을 검토하는 거야 당연히 싸고 질이 좋은 굿즈를 만들면 좋은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음, 그런 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어, 좀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도서정가제 때문에 금액 부분을 검토를 하는 거랍니다. 도서정가제에는... 2014년도 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도서전가제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 도서전까지 같은 경우에는 책값이 되게 과열 인하 경쟁 상황에서 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금액대로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고자 생긴 법이에요. 예전에는 책을 막 50% 할인해서 막 팔고 막 그랬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헐값으로 판매가 되기도 하고 또 누가 누가 더 싸게 파냐에 따라서 과이, 과열 경쟁이 불러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대형 서점만. 어 그런 할인을 많이 하게 되고, 소용 이제 동네 서점은 그런 할인을 많이 못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대형 서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도 있고, 출판사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런 부분을, 음, 출판사의 그런 부분을 보호해주고자 생긴 법입니다. 음. 근데 이 도서점까지에 의하면은 할인을 정가의 10%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접 할인을 5%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간접 할인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굿즈가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어, 만 원짜리 책을 샀는데 굿즈로 막 십만 원짜리 막 뭔가 가방을 준다든지 그러면은 뭐 할인을 뭐 의미가 없어지죠. 책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굿즈를 주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굿즈도 그 5%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현재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어, 나는 굿즈를 되게 좋은 걸 많이 받았는데 어, 어, 책 5% 금액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 그런 거를 상세시키고자 대형 서점에서는 책을 얼마 이상 구매를 하면은 어, 굿즈를 들고 있는데 그 굿즈를 그냥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무료로 주면 그 5% 안에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드려야 되거든요 금액을 그게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그 금액을 대신해서 음, 지불을 하고 사가는 개념으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어,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음, 말이 많기는 해요 음, 그게 맞다 아니다 틀리다 뭐 이런 약간 말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법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을 해주고 간접할인은 5%까지라는 그 범위를 너무 벗어나는 굿즈를 제작하는 건 문제가, 음,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굿즈를 제작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 제작 단가도 그 5% 안에 들어가는 저렴한 그런 굿즈여야 되고 또 어, 도서와, 임, 도서와 이미지도 맞아야 하고 또 독자들의 마음에도 그 굿즈가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굿즈를 제작할 때 어,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굿즈를 제작할 때 어 이런 세 가지 삼박자를 다 고루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선 많이 선택하는 게 종이로 만들어진 굿즈예요. 어 종이로 만들어진 굿즈 중에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음, 뭐 노트나 엽서, 브로마이드, 달력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종이를 이용해서 만든 굿즈를 왜 선호 저희 출판사 선호를 했냐면은 어 저희 출판사 출판사니까 인쇄소랑 당연히 거래처가 많이 연결이 돼 있죠. 인쇄, 그러니까 종이로 만들 수 있는 굿즈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거래처한테 맡기면 제작 단가를 아무래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종이로 제작한 굿즈들을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저희는. 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많지는 않고 노트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제작을 했었어요. 어, 또 종이로 만든 거 말고 또 제작한 것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많지는 않고 어, 이렇게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건 연필이에요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연필에 보시면 은 영상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끝에 진심을 말해버렸다라는 책 제목이 써있어요 이건 진심을 말해버렸다 굿즈 제작됐던 연필인데요 그이 연필을 제작한 이유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우선 책 이미지랑 맞느냐. 어, 연필이니까 책 이미지랑 맞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연필을 특별히 제작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진심을 말해버렸다 같은 경우에는 책 속에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페이지가 되게 많아요. 그림을 색칠할 수 있는 페이지도 있고요. 또 이렇게 글씨를 쓸수 있는 페이지도 되게 많 많이 만들었어요. 저희가. 약간 작가님이 독자랑 소통하는 거 그리고 독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 독자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게 어, 완성된다. 글은 완성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페이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자들이 쓸수 있는 페이지가 많아서 굿즈도 연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 또 종이로 종 이루어진 로이 굿즈 말고 또뭐 어떤 동의가 아닌 구즈또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책과 같이 만들어진 에코백이 있죠. 저번에 언박싱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짜잔! 이렇게 생긴 에코백입니다. 여기 책! 책을 넣을 수 있는 가방으로 제작된 에코백이고요. 그래서 시중에 다른 에코백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아담한 편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책, 이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에코백으로 제작된 이것은 앞에 보면은 Emotional Travel with You라고 써있죠. 이 문구는 감성여행 그대라는 이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책의 가제예요. 작가님이 처음에 저희 출판사에 이 원고를 투과하셨을 때 감성여행 그대라는 제목으로 가제를 잡아서 투고를 해주셨고 음그 감성여행 그대라는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어쨌든 최종 제목으로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라고 선택을 했는데 감성여행 그대라는 것도 책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셔서 어디다 넣었냐? 뒷표지에 나왔습니다. 뒷표지에 Emotional Travel With You라고 넣었고 또 저희 이렇게 제작한 에코백에도 이모셔널 트래블 위치유라고 이렇게 나와서 세트로 이렇게 딱 만들었던 굿즈입니다. 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합니다. 음, 첫 번째, 토소 이미지랑 맞느냐? 이미지랑 찰떡궁합이에요. 왜 어디가 맞느냐? 음,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여행을 갈때 캐리어나 뭐 배낭 이런 거에 많은 짐을 싸서 가야 되는데 가방을 그 안에 너무 차지하는 부피가 좀 크잖아요 근데 요런 에코백은 이렇게 접어서 엄청 소 부피가 작죠 그래서 이렇게 딱 넣어서 들고 가기가 되게 편하고요 어 그리고 그냥 심플하게 그리고 아무데나 어떤 옷에도 되게 잘 어울리죠 에코백은 그리고 가볍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 갈때 에코백 솔직히 강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행 에세인 떠나고 싶은 그대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아이템 도서와의 케미가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작 단가도 저희가 이거를 시중에서 돈 주고 사면 에코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근데 자체 제작을 하면 은 음, 금액을 그 도서 도서 전까지 걸리지 않는 선으로 제작을 할수 있었어요. 물론 조금 많이 제작을 했어야 됐긴 하지만 음. 그래서 제 단가 부분에서도 맞았고 세 번째로 독자들의 마음에도 드는 굿즈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즘 에코백이 대세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에코백 같은 경우에는 환경 친화적인 요즘에 환경문제가 되게 대두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에코백을 많이 구매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도 도, 독자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굿즈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이 제가 지금까지는 어, 기존에 제작을 했던 굿즈를 상대로 얘기를 드렸다면 어, 지금부터는 어, 앞으로 제작될 지금 귀, 중인 굿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달꽃 출판사는 서울국제 도서전에 참여를 하는데요. 이제 그때 사용할 굿즈를 현재 제작하고 있는 단계예요. 어, 6월 언제죠? 6월, 20, 6월 21일 금요일 5시에 떠나고 싶은 그대의 김성현 작가님의 50개 나라 부러운 바람이 가져다 준 것들이라는 주제로 북토크가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북토크가 끝나고 6시부터 이제 달콕 부스에서는 작가님의 사인회를 하는데요. 어, 사인을 사람들한테 그냥 받아가세요. 어뭐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김성현 작가님의 사인회가 있습니다. 막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솔직히 잘 받아가시질 않으세요. 좀 슬픈 사실이긴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어, 김선영 작가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 음,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라는 책도 모르시는 독자님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아는 독자님보다는 어, 그렇게 그냥 사인회 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은 아무도 받아 가시질 않으세요 그러면은 출판사인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자료를 마련했는데 속상하고 제일 속상하신 건 아무래도 작가님이 되겠죠 그래서 어, 어떻게 어 하면 음, 사인회를할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책을 어, 판매하는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작가님 자체 그리고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우리 책 자체를 알리는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음, 굿즈를 만들기로 어,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굿즈를 만들기로 결론을 내렸냐 하면은 어 사람들이 사인회라고 하면은 생각을 하기엔 책을 사야지 그 책에다 사인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렇게 되면은 책 판매를 할수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아무래도 인원이 적겠죠 책을 사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책을 판매하는 목적보다는 어 저희 책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 그 작가님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책을 사야지만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인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드리는 게 어떨까. 음, 그래서 그 무언가가 어, 저희가 생각한 굿즈인 거죠. 이 책에 관련된. 음, 그래서 생각을 하기는 조건이 우선은, 어, 사인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굿즈에다가. 사인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 약간 제작, 가 부담이 많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집에 가져가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한번 쓰고 뭐 이렇게 일회용처럼 써인 받고 버려버리면은 저희가 드리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일정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굿즈여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세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굿즈를 만들 예정이냐면은 그 달력 브로마이드라고 해서 포스터처럼 이렇게 벽에 붙일 수 있는 달력인 거죠. 어, 작가님 그대에게는 여행 에세이기 이 때문에 작가님이 직접 찍은 되게 예쁜 사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음, 선발을 해서 음, 달력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음, 그리고 어, 다음날 6월 21일 다음날인 6월 22일날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6시에 저희가 책 만남 2호에서 어, 믿고 보는 중국 인기 민지수 작가님의 북토크가 있어요. 또 음, 그때도 함께 오시면은 저희가 또 굿즈를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굿즈, 여런 굿즈 이제 무료로 드리는 이런 굿즈이고. 또 사인회 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굿즈니까 세 가지 조건을 또 아까 말씀드렸죠. 사인회 때 나눠드릴 굿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굿즈에 다 사인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리고 사인을 받으려고 나눠드리는 거니까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작 단가가 저희 출판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저렴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사인 받아서 가져가면, 뭐,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작가인데, 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어,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서 이제 달력 포스터를 했잖아요. 똑같은 걸 하면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믿고 보는 중국 일기, 민지수 작가님을 위해서는 어떤 구절을 만드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 중국, 분들이 중, 믿고 보는 중국 얘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 쉽게 풀어 쓴 에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할 수 있는 음, 케미가 있는 굿즈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중국 분들이 신년에 이렇게 복자가 써있는 종이를 이렇게 문에 붙여놔요. 근데 그 복자가 써있는 종이를 이렇게, 복, 이렇게 보이게끔 붙이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복자라는 그 한자가 뒤집어져서 어, 붙여 놓는데 그 이유가 복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라는 의미를 어, 나타내고자 그게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그복자 그려진 종이를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거기다가 사인도 받을 수 있고 어, 또 종이 한 장이니까 제작 단가도 저렴하고 음, 또세 번째로 그 복을 준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붙여놓지 않을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이라는 걸 나타내는 아주 좋은 선물이니까 책하고 어, 케미도 잘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제작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하고 작가님께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작가님께서 어, 너무 좋은 의견인데 음, 그 복자 그게 빨간색이 렇게 황금 색깔로 복이라고 써있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옆에 표시를 해드리면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가져가서 집에다 과연 붙일까라고 의문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약간 어 약간 부적 같기도 해가지고 어, 제 생각에도 약간 인테리어적으로 어. 별로 안 입을 수도 있겠다. 어, 의미는 좋은데 복이 들어온다는. 그래서 안 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 되게 아이들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라고 말씀드렸더니 작가님께서 그러면은 어, 이렇게 조그마한 어, 노트로 요걸 제작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의미는 그대로 담고 있대. 음 그니까 복이라는 게 앞면에 이렇게 써인 들어가 있는 앞표지에. 그러면 노트를 제작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셔서 어 제가 봤을 때도 어 효용성도 있고 또 복자라는 그 이미지 자체라든지 그런 거 되게 중국하고 다 그런 걸 담고 있으니까 책이랑도 잘 맞는 것 같고 또 노트니까 이렇게 노트 펼쳐서 이렇게 사인을 해드릴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복자가 딱 써있으니까 거기다가 음 작, 민지수 작가님이 사인을 하면서 덕담 한마디 딱 써주면 은 의미도 있고 또 노트니까 효용성도 높으니까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민주 작가님을 위한 굿즈는 사인회 때 그걸 제작해서 만들려고 할 생각입니다. 달꽃출판사 국제도서전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알려드리면 은 어, 국제도서전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코엑스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북, 북토크는 책 만남 2홀에서 모두 다 진행을 할 거고요. 두개 다. 그리고 저희 부스 번호는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부스랑 그책 만남 2홀이랑 엄청 가까워요. 바로 앞에가 책 만남 2홀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저희 달코 출판사 직원들, 유니코토끼님, 로디님, 그리고 저 달디 이렇게 세 명이 있을 거니까 꼭 아는 척 해주시고요. 오셔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할 생각이니까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랑 아는 척 해주시고 소통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음. 어. 오늘 모짱토끼님 덕분에 부추 제작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음, 이렇게 궁금하신 거가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나 또는 다른 저희 출판사 음, SNS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되게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음... 일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어 많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음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볼수 있고, 또 댓글이나 여러 SNS 수사를 통해서 소통을 할수 있는 세상이 돼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소통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많이 소통 저랑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 솔직한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Q&A를 주시면 은 제가 컨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웃음> 조금 들 하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질문을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또 맨입으로 땡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웃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상황이 있으시면 음,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공유해 주시고 항상 저랑 달디랑 소통하는 어, 달토끼님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음.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음. 센스있는 우리 달토끼님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음. <웃음> 달디와 다음 시간에도 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